<웃음> 스멀 베이터를 주고계십니 미션은 친구분들에게 들키지 않는 거. 같 굉장히 <웃음> 아요한상도 그러니까 <웃음> 보겠습니다. <보일> <웃음> 들키지 않으시면 오늘 당장 원하시는 물건이 있으시다면 신만한이내로 바로 결제해 드리고 이런 거해한번 도저 해보겠습니다 <웃음> <잘하자. 웃음> <웃음> 움 o <groo mic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Nope. o no. t a f t a e i t all t e s a e Thank you. you 저희 팀이 지금 곧 회의를 팀에서 할것 같아서 회의실로 잠깐 자리를 옮겼습니다. 팀장님이나 이렇게 저를 뽑아주셨을 때 말을 들어보니 게임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았다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. 기업가 지분 적이라든지 게임 산업은 어떤 식으로 현금을 창출하는지도 배우고 그리고 사업의 특성, 기업의 특성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일한지 한 달이 되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고 많이 배워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원을 하셔서 꼭이 만족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긴 턴 다음에 지원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보시게 된다면 파이팅! 어떻게 성공하셨나요? 네. 의심은 지한번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한번 해보실 가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30분이 진짜 일주천 신하입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그등 뒤에서 계속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주시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네. 여러분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자금기획팀 인턴 강명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<웃음>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<웃음> 안녕 <웃음>